TV에서 봤는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어 그건 좀 더러운 것 같아 어른들인데도 아기처럼 손으로 밥을 먹어 그래? 손으로 밥을 먹는 건 잘못된 걸까? 당연하지! 우리 아무도 손으로 밥을 먹지 않잖아? 밥은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 그럼 우리 밥을 손으로 먹는 건 잘못된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주은이네 반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어? 어... 우리 반에 하윤이는 키가 진짜 크고 시우는 달리기를 잘해 민지는 그림을 잘 그려 근데 지우리는 배턴 아빠을할줄 안다? 엄마가 배트앞 사람이래 와 주은이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구나 주은이네 반은 꼭 작은 지구 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거든? 지구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 줄 아니? 1개2 0개가 넘어. 정말 많지? 그리고 세상에는 칠천 개가 넘는 다른 언어랑 셀수 없이 많은 문화가 있어. 사실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조금만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영어 선생님은 호주에서 왔대. 지우리 엄마는 베트남에서 왔고. 응, 맞아.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백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계속 더 많아지고 있단다. 말도 다르고 행동이나 생각, 좋아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저번에 TV에서 난민들에 대해서도 봤어. 맞아.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도 함께 살고 있어. 오, 진짜 다양하구나. 우리 반처럼.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려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어. UN아동권리협약이라는 약속인데 198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96개국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자고 함께 약속했어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도 1991년에 약속했어 그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 우리 모두가 모두를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과 아동복지법에도 같은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있을까? 음, 아니,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우리 학교에도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이 같이 놀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도 가끔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조그만 게뭘 아냐고 모두가 약속했는데도 왜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을까?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고정관념이라는 걸 가져 각자 다른 개성과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보고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여자들은 운전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걸 고정관념이라고 해 아니잖아! 엄마는 운전을 잘하고 장애인 올림픽 선수들은 운동을 잘해 맞아! 하지만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돼 고정관념은 편견을 갖게 하거든 편견이 생기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무시하기도 해 이런 고정관념이랑 편견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차별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저절로 생각하게 된게 아니야 그럼 누가 가르쳐준 거야? 우리가 자라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하고 TV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갖게 되는 생각들이야 엄마, 근데 차이와 차별은 어떻게 달라? 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엄마는 초록색을 좋아하고 아빠는 노란색을 좋아하는 건 차이일까, 차별일까? 차이? 친척들이 모였을 때 남자아이들에게만 용돈을 준다면? 차별! 학교에서 손이 불편한 친구에게 시험 시간을 더 길게 주는 건? 차별인가? 손이 불편한 친구도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차이를 인정해서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주는 거야 그럼 아까 주은이가 말한 것처럼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놀지 않는 건? 차별하는 거야 그건 안돼 맞아 차이는 서로 다른 걸 말하고 차별은 어떤 것들을 등급이나 수준을 나눠서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차이는 존중하고 차별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 우리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편견을 갖지 않게 되고 차별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사이좋게 살수 있지?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끈으로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어 어떻게? 주은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오늘 학교에 신고 갔던 운동화는 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란다 외국에서 만든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을 함께 좋아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공기가 오염되면 우리도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잖아 또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야 다른 이웃나라들도 전쟁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 그럼 같이 힘을 합쳐야겠네 우리가 이 지구를 나눠 쓰고 있는 세계시민이라는 걸다 같이 기억해야 해 서로 다른 부분은 존중하고 아까 말한 그 약속들도 잘 지켜지고 우리 아까 손으로 밥을 먹는 것에 대해 얘기했었지? 아, 맞다! 손으로 밥을 먹는 거! 인도,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손으로 밥을 먹어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쌀은 우리가 먹는 쌀이랑 달라서 손으로 먹는 게더 편해 그리고 우리같이 뜨거운 국을 먹지 않아서 숟가락이 필요 없어 깨끗이 손을 씻고 먹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숟가락으로 먹는 것과 같아 오 그럼 더러운 게 아니네 아기처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난 존중할 거야 나랑은 다르지만 차이는 존중하고 지켜줘야 하는 거잖아 주은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이 좀더 다양해지고 재밌어지겠다 칠드러는 사회를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회를 지향합니다.